와들어와와와와와 와, 아주 정말... 31... 3 2, 좋아. 와. 와, 와 미쳤다 미쳤다 와아 노노어까와 박자 마라 아우 oh. 오 Wow. บุญบ对ญบุญบุญเอาบุญ 이스이아못 막아요 이렇게 안먹못아어고아요하야게지어 또 놀라워 어 있어. 와. 와 타임 있어? 어 타임 오 굿티 굿티 굿티 오 굿티 굿티 굿 와! 와! 와! 와! 티 미쳤어, 미쳤어. 와, 와! 와! 와! 와! 진짜 미쳤다, 미쳤어. 와! 진짜. 미쳤어. 화 아니요. 블라우. 난 블라우. 아니 진짜. 블라 하고도 때리면 떠 있는 건데 파울 아니에요? 와. 와. 아위가미. 어, 어, 고붙 w o came? Who came? Who came? How was the game? Uh, it was great, man. Like, that's what I love. Really good competition. Um, really close. I took an early lead and it was mine to take. I was on eight for a long time. Any two shots that went in, it was mine to take. He kind of caught up a little bit. But honestly, that's what basketball is. I love d how close that was and it was a good competition. Um, I should have won, but... If I didn't make those mistakes, it was a really good game. I enjoyed it. Thank you. Good game. Okay. Thank you. o k a y 어 힘든 산 넘었다, 진짜. 어. 아, 질 수도 있었어. 제가, 네, 위협적인 선수를 뽑는 것 중에 테일을 뽑았었거든요. 와. 아, 알고 있었어? 네, 테일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. 어, 나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, 그 사이즈적으로 제가 밀리면 못 막겠다 했는데, 다행히 테일이 지쳐있다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위협물을 못하는 데 수비적으로 좀 성공한 것 같아요. 네, 수비도 네, 너무 어, 멋있고 <웃음> 너무 긴장하면서 봤어요. 네, 두 게임. 임지철 선수 정말 멋졌습니다. 맞아요. 내일 더 집중해서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팔강 3번째 경기는 정현우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.